저는 과거의 기억들에 기대어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도치 않게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찍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약의 부작용으로 환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았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몸이 붕 뜨거나 어디론가 날아가거나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환각인 지 몰랐어요. 그거는 분명한 저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진이란 건 그때를 완벽하게 증언할 수도 없고 저 스스로도 거대한 뻥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제가 현실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이미지로서 해명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2017년쯤 저의 유일한 취미는 버스타기였는데요 어, 아무 버스나 잡고 타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내리고 하는 일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풍경을 바라보다 보면 평상시의 일상적인 모습, 나무나 빌딩, 하늘 같은 것들이 버스창 너머에서 본다는 이유만으로 이질적인 느낌이 들거나 뒤틀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장면들의 의아함을 느끼고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고 생각을 한게 작업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버스라는 공간을 넘어서 이질적인 풍경이 보이면 어디든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장면들을 좀더 많은 이야기와 가능성을 섞어서 확정시키고 싶다고 느껴 사진을 찍은 게 작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가지게 된 카메라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디지털 카메라였는데요 고등학생 시절 어머니께 선물 받은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묵혀뒀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더 많이 사용했어요 가볍다는 장점 때문에 2017년도에 핸드폰 카메라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2018년도까지 이 카메라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도 없이 많이 찍어보지 못한 인물 사진을 찍어봐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인물을 찍고 싶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모델 요청을 했고요.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카메라라는 창 너머로 지인들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말로 형용하지 못할 감정이 들곤 하는데요. 누군가는 정말 담담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슬픈 눈을 가지고 있는 등 눈은 정말 많은 걸 얘기해준다고 당시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눈들을 계속해서 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빛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모습도 함께 담고 싶어요 그래서 한 인물로 장기간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계획안도 여러 번 세웠는데요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작업이에요 2019년도에 작업한 투명한 그릇을 찍을 때는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시선에 대한 내용을 미리 생각해두었습니다. 카메라의 핀트가 풀렸다가 다시 좁아지는 등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의 이미지도 미리 생각해두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컨셉을 잡고 세팅을 한 후에 촬영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세팅이라고 했지만 거울 앞에 앉아달라거나 그런 간단한 요청사항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록처럼 일상의 사진들을 많이 찍어두는 편이에요. 그중 일부를 작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일회용 필름을 계속 갈아껴야 하는 휘발성이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손이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투자하면 더욱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후보정을 이용한 실험을 자주 해보는 편인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더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도 있어요. 작업을 할때 많이 찍고 숙관해야 직성이 풀리기도 하고요. 촬영할 때는 사진마다 임의로 노출을 정해서 찍는 편이에요. 대개는 적정 노출로 후보정이 용이하게 틀을 만들어 놓고 후보정을 통해 노출 오버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보정 방법은 정말 간단한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수직 수평을 마치고 사진에 어울리는 색감을 조정합니다. 그뒤 텍스처의 변화와 노출도를 조정해요. 간단하지만 사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다 다른데요. 한번 보정을 시작하면 짧게는 20분 정도 내에서부터 몇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관심 있는 사진의 느낌이나 형태가 자주 변하는 편인데요. 작년까지는 날이 서 있고 색감이 도드라지는 사진이 좋아서 색감에 공을 들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흑백 사진이 좋아서 콘트라스트 같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매번 다르게 후보정을 통해서 좋아하는 느낌을 찾아가는 편이에요 개인전 크럼블 마운틴은 오래 묵혀둔 기획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케이팝 산업의 팬으로 있으면서 느껴왔던 것이 많았고 관심도 그만큼 많았거든요 설치 작업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였고 전체적인 전시의 분위기를 융합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해서 크럼블 마운틴을 기획할 때 함께 구성해놓았어요 첫 개인전에 너무 다른 결의 매체를 선택한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처음 기억했던 매체가 전시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과 설치 작업으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전 크럼블 마운틴에서는 산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정원사가 잘 재단해 놓은 인공정원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작은 부스러기들이 모여 산이 된다는 전시 제목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원본이 아닌 가짜들의 무덤이기에 인공적인 재료를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저의 복합적인 심정을 담고 있는 전시인데요. 사실은 이성의 규범을 따르는 k 팝팝 산업에서 연출된 퀴어니스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볼때 느끼는 분노와 슬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그들이 노력을 하고 퀴어 소비자들 또한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당사자로서 느낀 기분이 들어가 있어요. 익숙하되 어딘가 크랙이 생겨 파편들이 튀어나간 듯한 이질적인 느낌과 전시장에 설치해놓은 케이팝 메커핀들이 케이팝 팬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설치 작업은 사실 처음이라 주변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컸는데요. 그래서 전시 서문 뒤에 정말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커비 인형을 샀는데 중국산 짝퉁이었다. 로 시작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입니다. 아동기의 기억은 저로 하여금 직시하는 법을 배우게 해준 것 같아요. 저는 늘 그걸 두려워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를 작업으로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진으로 저 자신을 직시하는 일이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뚜렷한 기억이지만 밖으로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제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꺼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선 갉아먹고 휘둘리고 있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안에서 터지거나 밖에서 터지거나 터지는 건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안에서 직시하는 법을 배웠고 이것을 작업으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의 제 자신과 저 스스로 화해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가까운 계획이라면 올해 작업한 것들로 사진집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2021년 안에 나오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요 사진이 사진집에서 더 나아가 다른 매체 간의 실험으로 전시까지 뻗어나가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템포를 가지고 촬영을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길게 찍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어느 날 네 이름 석자가 제목인 사진집을 제가 만들고 싶다고 그건 너의 자서전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더 천천히 그리고 첨예하게 피서치를 바라보고 싶거든요 언제가 되든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